쌤쌤 친구들 안녕 오늘은 마흔 다번째 간단한 숫자로 가감산 총 연습 첫번째 날입니다 자 가감산 총 연습 1번부터 차례대로 연습해 볼까요 첫번째 15-1 동시에 올려주세요 그 다음 72 여기도 동시에 빼기 8뺄수 없으니까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 하고 그쵸 57 하니까 130 135자 다음 2번 입니다 60 빼기 1더할수 없으니까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 하고 36 빼기 1 48알 하니까 얼마죠 142자 3번 문제입니다 61 빼기 7 앞자리 내리고 포스더 하고 9 11그 다음 빼기 1 더하기 47 1 하니까 얼마죠 191 입니다 자 다음 오버 4번 55 빼기 1 더하기 39 5 빼기 4아 더하기 271 하니까 116역. 자, 요 문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. 어, 운주법 연습이 골고루 다 들어가는 게 이제 45분부터 나올 거예요. 제가 차례대로 올릴 테니까 요네 문제 잘 연습해 주세요.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